네, 기자 여러분, 면일 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어제 아시다시피 그 시민얼론이 더 탐사, 그, 참고로 전 이름은 열린공강TV이죠. 어, 여기에 대한 경찰 강제적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교통방송에 대한 그 재령지원 어, 중단 위협이라든지 1년에 벌어지고, 그리고 MBC라든지 KBS에 대한 그, 채널의 보도권과 관련된, 그 재수산에 대한 수사 압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 성의 없음, 뭐, 수사 종결 처분을 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적, 수사, 특히 언론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마치 언론판 안내지면 언론 자유의 에, 침해로 반주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성명서를 어, 작성했습니다. 어,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아, 예. 천석하진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어, 과왕의 소속 정풍무입니다. 아, 제 옆에 계신 분이 강민정 의원님, 그 다음에 장정태 의원님, 아, 그리고 김희경 의원님, 황나 의원님,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성명서를 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언론 탄압으로 막을 수 없다. 어제 오후 시민언론 더 탐사 국열린공간TV에 그 대한 경찰의 강압적, 강제적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 탐사가 보도한 이른바 김건희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당시 그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법률팀입니다. 법률지원단의 고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탐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국민의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추진에 이은 본격적인 얼론길들이기에두 번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발권에 대한 정당한 주사라고 보기에는 소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더 탐사는 윤석열 선거캠프의 고발권에 대한 경찰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더 탐사 관련자들은 경찰에 추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도 제출했다. 또한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자료 역시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더 탐사가 고발된 자, 사건 자료를 유출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맞지 않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더 탐사가 보도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와 관련된 취재원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제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 부인에 대한 의혹과 검증을 위한 보도가 정권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동원된 것이다. 이는 언론의 취재 보호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공인이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심층보도공인을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증은 민주사회 언론의 고유 기능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은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앞둔 정권의 무리한 수사개입, 비판적 언론에 대한 포각적 강제수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 배후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권력의 전방위적인 언론 탄압을 즉시 분단하라. TBS에 대한 지원 중단, 더 탐사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에 의해 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더 탐사가 지난 대선 때 제기한 김건희 의혹만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진실 규명에 단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박사 학위 논란 역시 국민들의 이해 수준 밖에서 결론 지어지고 있다. 관저 공사 의혹과 대통령 일정 공개 등 팬클럽 문제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언론 길들이기로 덮을 수는 없다. 권력이 눈에 가시로 여기는 언론을 제압하려 할수록 의혹은 커질 것이다. TBS에 대한 재정압박,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은 또 다른 언론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같은 언론 길들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 언론사를 문 닫게 하겠다. 김건희 여사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인가?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언론 탄압 도구로 전락한다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권력은 겸손해야 한다.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쓴소리를 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는 반대로 언론의 재간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정권은 끝내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적 교훈이다. 2022년 8월 26일 국회의원 정필모의 49명 일동 예,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